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인물강의 다섯 번째 시간, 마가 요한, 바예수,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아, 믿으면 공짜가 없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 이건 뭐, 보신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어,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이 헤롯의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의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요번 오늘, 오늘 할 것은요 아, 오늘 다른 게 아니라 1차 전도행과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13장서부터 15장 35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 요한에 대해서 보는데요 고생하기 싫었던 금수저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였고요. 바나바의 조카였고 근데 어떤 때는 바나바의 사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그 보시겠, 보시겠고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고생을 싫어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었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같이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는 게바 예수 간교한 자 아, 마술하는 자죠 바이오스 마술사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을 속이는 거나 아, 그 다음에 사람을 해하는 것 모든 것갖다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의 의견 자체나 상대의뜻 같은 것은 다 무시하는 자였고요 간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한번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물이라는 것을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다음 번에는 서기호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별 그러니까 사립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서기호 바울이었고요. 이 사람은 그 구부로 섬에 대해서 구부로 섬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총독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프로콘설하고 프로프레토리라는 그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콘설은 뭐냐면 군대가 필요하지 않고 행정력만 해서 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필요, 필요치 않는 것은 지방 통독이라고 불렀고요. 군대가 필요한 것은 프로, 어, 프로, 프로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본디어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그, 그, 군대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보통 로마에서는 지방 장관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 지혜가 있고 분별할 줄 아는 자였고요. 선교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형에서 바울이 거둔 선교의 첫 열매가 석기오 바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5절은 전범 시간에 했는데요.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일,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제가 집어넣냐면, 아, 그 바나바의 조카일 수도 있고, 바나바의 사촌일 수도 있는 요한을, 그니까, 러 마가를 데리고 왔다고 얘기하죠. 그다음에서 이 요한 그 13장에 또 나오겠습니다. 자, 자,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교의 바나바라고 바나바라는 와 나게르라하는 시몬과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 동생 마나엔 이게 뭐냐면 그 헤롯 아그리파죠 아 안티파네스 안티파네스 안티파네스와 같이 자란 마나엔과 그 다음에 사울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 있을 때. 너희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어, 선교 여행을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 자, 금식을 하면서 얘기 사람에게 안수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성령을 보내신 을 받고, 실류 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부러로 가서, 그다음에. 살람 살라미 살라미에 간 다음에 그다음에 바보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바보에서 뭐냐면 바예스라는 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살라미 가서 바보로 바보로 가죠. 이 구브로라는 것은 어디냐면 구브로가 그 바나바의 고향이죠. 고향이면서 이건 키프로 산인데 옛날 헤롯 왕이 키프로 산에서 그하고 광산 구리 광산을 갖다가 그 운영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데가 바로 여기 그 키프로스 구브로입니다. 구브로가 되겠습니다. 자 보고요. 자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어, 그가 총독 소기업 발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의 고문 같은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여기도 분명히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했어요이 마술사 엘루마, 그러니까 바이우스가 엘루마가 이렇게 바이우스가 어떻게 해요? 총독을 믿지 못하기 힘습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별벌레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면서 자꾸 그들을 갖다 총독하고 그들을 좀 멀리 떨어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 바울의 그 다음에 글을 주목해서 딱 보니까 이게 거짓하고 악행을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딱 보고 아 이건 사탄의 자식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너는 어떻게 되냐면 너는, 이, 너는 똑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똑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맹인이 될 거야 그리고 뭐냐면 널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너는 돌아다니지 못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리죠 이에 청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청독이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청독이 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믿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냐면 선교의 첫 열매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석이오 바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저그총도의보서 보면, 이런 걸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 1장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 성경 이제 설교한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로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자체는 정말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또한번 보면 고린전서 2장 14일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괴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본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이런 것들을 보자, 어리석게 본다고 얘기했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오스가 한것 자체는 뭐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별 볼일 없다라고 한 거죠 그게 육아숙한 거란 얘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요? 석이어 바울 같은 사람이라 얘기죠 신성한 신령한 자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고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7절에 보면 뭐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귀가 있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 그건 누구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란 얘기죠. 그게 누구예요? 석기어 바울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자, 여기서 보냐면 13절, 13절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바보가 어디냐면 그기입니다 여기 그 키프로스 산 구브로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이이 구브로 이 섬은 그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이고요. 제주도의 세배 정도 큰 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너스가, 이, 이 구부로 섬이 비너스를 섬기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비너스, 아프로티테, 그것을 섬기는 섬이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버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 그저 이 마가는 반빌라에서 어떻게해요또갈수 있는 거 반빌라 그저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안디옥 가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구브로에 갔던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구브로가 바사바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 누가요? 그저 이 마가도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았겠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그 뭐라 그럴까 얘기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어떻게요? 해딱 버가에 가니까. 이게 그냥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얘기죠. 어머, 어모,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그, 그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 보고 얼마나 안타깝을까요? 자, 1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어, 그들이 버거에서 더 나아가 바사디, 바시, 바사,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바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가죠. 그러면서 회장에 가서 얘기를 하죠.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조상을 택하여 애복땅에서 우리가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에서 40일 동안 그들 소용을 참으시고 가난 땅에서 우리한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약 450년간이라는 것을 우리를 유기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후에 사무엘까지 어, 사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사무엘까지 사살을 줘서 했다. 근데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해갖고 베냐니파에 사고를 줬고 그다음에 다위당을 세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왕을 세웠고 그 다음에 솔로몬왕을 세웠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뜻다 이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가요 다윗이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십 절에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후선에서 구주를 저 세웠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계 침례를 갖다가 전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요한은 그런 얘기 했죠. 나의 뒤에 오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의 신발 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침례, 성령으로 저 침례를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건을. 그러면서 20절절에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지하여 빌라도에 의해서 죽여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바리세파나 이저그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해요? 사두개파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하면서 뭐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려가고무덤에 두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은 지 가운데서 사원, 저, 3일 만에 그를 부활시켰다고 이 저,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합션을 받으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라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셔, 저,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증인이라. 왜요? 한그 400명 정도의 그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보이셨죠.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때요 예수를 일으키사, 아, 10편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10편에 기록된 데 뭐냐면, 내가 너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께서 네가 썩지 않고 부활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고 시편에 나온 걸 그대로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었나니,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려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고세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렵다 하심을 얻는,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너희가 믿음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40절에 보면 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 명에도 일어나지 않,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예언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 그렇지, 믿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않게끔 너희가 조심하라.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비우는 사람을 사람들아 보아라. 너희는 내가 일러줘도 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산날 동안에 너희는 결코 망하게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안식에도이 말씀 다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 진리는 듣는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고 돼 있죠. 자 바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4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 입교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희는 있어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 모였 모였다고 얘기하고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주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을 주시기를 작정한 자,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얘기했던 사람들다 믿드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사람. 다, 바에서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것이 잘못됐다.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자, 50자리에 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경건한 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된 적이 있었죠. 자, 유대인들이,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말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그의 의견을 따라 의견을 따라 달리하는 자 아, 잠깐만요. 있습니다. 자. 믿, 믿지 않는 자들이 그를 고발하고 고발감화에 가두고 목해질 못하도록 그를 막더라. 자, 이게 누구예요? 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전광은 목사입니다. 그의 말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의견을 따르니 의견을 달려는 목회자가 그를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목회를 못하도록 그를 막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떻게 목사라는 한사람을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결집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자, 뭐라고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비아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쪽에서 쫓아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유력자들이 조금 전만 해도 감동하고, 그죠? 작정하고 다 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 유력자들이 그 사람들, 믿음은 잠깐 이에요 자기한테 손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유력자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집에서 쫓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 목회자가 목회자를 갖다가 고발한 겁니다. 김영민 목사가 결국은 전강원 목사를 고발한 거죠. 그를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목회를 못하도록 그를 막더라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겨울에 주일 예배를 광음광장에서 드렸던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0일째 하면 두 사람의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곤이온에서 가건 날. 자, 무슨 얘기요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순발순을 또 털어버리라고 얘기하셨죠. 그걸 설치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요? 이곤이온으로 가는 거죠. 이곤이온으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고린도서 사장이 보면 마지막 만찬한 곳인데 자, 그럼 마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저 골로새서 골로새서 사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의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에서 바나바의 생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라고 얘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조금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좀 봐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어디로 가서 6월절을 갖다 준비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성례에 들어가면 물한 동의를 지러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쫓아가고그 집주인에게 이런 얘기죠.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무승을 먹을 거니까 객실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라고 얘기하죠.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공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1 2 명이 가는 거죠. 자큰 다락 큰 여기서 뭐냐면 큰 다락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를자 여기서 보면 그 뉴잉글리시 트랜스 레이션에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마가는 뭐요? 어, 바나바의 카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라고 저그 사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바나바는 뭐냐면 카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NIV에서 도 카슨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시스터의 손, 그러니까 여, 그, 그 누나의 누나의 그그 그, 누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뭐냐면 저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크는 저 카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촌이라고 나왔죠. 사촌이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 가지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자,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죠. 자, 1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감무에서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뭐, 다락방으로 올라가니까 요한도 있고 베드로 뭐, 다 여러 가지 제자들이 다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모인 수가 약 120명이라고 된다는 얘기예요. 120명이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큰 집안이란 얘기죠.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뒤에서 사도행전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후에 다시 간, 간 곳이 어디예요? 그 마가의 어머니 집인데 혹시 마가의 집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집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요. 자 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떻게 요온 집을 가득하더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불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떻게 요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봉면 120명 정도 사람이 다 여기 성령을 갖다 강림받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볼때 엄청나게 큰 집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는 금수저죠. 금수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디옥으로 가는데, 안디옥에서 가는 게 싫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양까지도 부유한 과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마가의 어머니인데, 자, 사도행전 12장 9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베드로가천사 쫓아서 나가죠. 그래갖고, 첫 번째 파수꾼, 두 번째 파수꾼, 문이 다 저절로 열리면서, 이제 그,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거리에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죽게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이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준줄 알겠노라 자기가 벗어난 줄 알았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무슨 얘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이곳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지 아니었나고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대문에 두드리는데 여자아이가 영접파러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마가의 집은 여자아이까지 둔 정도의 한여가 둔 정도의 어떻게 해요?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 15장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전도행 때 마가와 동행한 건으로 다투서, 다툰 바나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은 1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판이라. 안디옥에서 전파를 했죠. 그 다음에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로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고자 할 때,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갑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아까 반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어떻게 해요? 그, 그, 걘, 저기 없어.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서로 심히 닿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어떻게 해요? 택하러 떠났다. 수리와 갈라리아로 가서 교회를 경고했다라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친척이니까, 그죠? 그 친척이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 그 어떤 애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바나바 자체가 워낙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옛날에 그 바울이 그, 바울이 그저 혼자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서 사람 데리고 와서 안디옥교에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교에서 그 설교를 하게끔 얘기하고 다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구브로에서 어떻게 해요? 버거로 갔죠. 버, 저 바보에서 버거로 갔는데 반빌레가갔죠반빌레에서내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나는 예루살로 가겠다고 해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근데 나중에 평가를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테마는 테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 나오니까로 갔다. 그래 저그 저 다음에 뭐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다른 데로 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고 함께 있다. 내가 올때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바로 그 당시 그것을 평가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한, 단포, 한 템포 좀 늦춰갖고 사람을 평가할 때 조금 기다려줄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다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마가가 성령으로 임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거죠. 자, 베드로 전서의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책가심을 받은, 받은, 뭐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물어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를요.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가라는 사람 자체가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라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일 중심의 사람이지만 마가도, 마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중심이고 감정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사랑이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평가할 때 항상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보면 이고니언에서 두 사도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무리한 무리가 다 믿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떻게요?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악감을 풍게 만들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사도가 담대히 말할 때 뭐요? 그들 그들이 얘기할 때 이적과 표적, 표적,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그 다음에 그 신의 무리가 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은 뭐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구약만 얘기하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 사람들이 있었고, 그두 사도를 따르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그, 그 구세주로, 그니까 구세주로 얘기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라 얘기한 거죠. 두 개가 나눠졌다 는 얘기죠. 그들을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와의 두성, 어, 루스라와 드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고니오에서 어디로 갔어요? 자. 루스트라와 더베로 가는 거죠. 루스트라와 더베. 그러니까 루가오니어에 있는 루스트라와 더베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보면 8절에 보면 뭐야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보면 그 더베로 가지 않고 루스트라에있었단 얘기죠. 루스트라에 여기 루스트라에루스트라에 여기 여기 더베 갔다가 루스트라에 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루스터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뭐예요?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보니까 이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건든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제목을 뭐라고 되었을까? 일 중심인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근데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로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고. 구결하기 위하여 성전문에 딱 뒀다고 얘기하죠. 성전문에 두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한테 구걸했죠. 한분 집시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돼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요? 예자 여기서 한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큰소로 이르되 내발을 바로 일어서 걸어라. 일어서라. 딱 그렇게 딱 명령을 해버리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구구절절히 그 사람의 마음을 품음,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뭐냐면 그, 그 그것을 고치니까 아까 그 사도 바울이 그 앉죠, 이 다리, 다리를 다리못쓴 사람을 고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바울을 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자, 제우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우스는 이거예요. 제우스는 뭐예요? 세계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이신 중에 신 중에 뭐냐면 제우스와 그 다음에 그 포세이던. 바다의 왕, 바다의 왕 포세이돈과 그 다음에 히데스가 있습니다. 히데스는 하데스예요. 하데스. 하데스는 뭐냐면 죽음과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이죠. 그래서 이세 개의 신이 있는데 이세신 신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제우스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헤르메스는 자2단계 있는데 뭐냐면 2단계인 있는데 이건 그 요게 요거의 이대, 그러니까 일대가 그, 포세이돈과 하데스와 그 제우스고요 이대가 뭐냐 헤르메스하고 뭐, 그, 뭐 예를 들어서 비너스, 아포티테, 모뭐 이런 사람들이 헤르메스, 그 2세대인데, 헤르메스는 뭐냐면 사후세계 헤데스로 걸어간, 건너가는 영혼의 길을 잘갈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거 뭐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도둑과 거짓말쟁의 교활함을 주관하는 신이고요 여행, 상업, 돈 버는 거, 체육, 발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로 모든 걸할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로 신의 뜻을 인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헤르메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그좀 그러니까 그 묵직하고 막 이러니까 아마 제우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우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소가 화한을 가지고 야 우리 같이 제사 지냅시다. 당신한테 제사를 지내 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나바 바울이 무슨 옷을 찢고 우리가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항상 그런 얘기죠. 옷을 항상 찢죠. 죄를 묻히고 옷을 찢죠. 그러면서 뭐냐면 15절에 뭐냐 면 여러분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거지 나에게 칭송받으러 온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천지와 모든 것을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가, 여기서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게 되어 있죠. 헤롯이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것은 신이 소리오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 저, 아그리, 저, 이, 그, 헤롯, 아그, 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서 이제 그 회당에서 그 연설을 하는데, 순은, 순은으로 순은된 옷을 입고 가죠 그러니까 햇빛에 바짝바짝 비치니까 야저 사람은 정말 정말 신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뭐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냐므로 주의사자가 곧 신이 벌레게 에먹혀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부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뭐냐면 무슨 잘되는 것이면 아 이건 내가 잘했던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보살핌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얘기죠. 우리 그저우리 학생 중에서 미국 기관 학생 중에서 그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들 가서 좀저그 SAT 점수 잘 나오게끔 좀 기도 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우리가 목회자들한테 항상 기도 부탁해 줘 갖고 그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 이것이 꼭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4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자기 방식대로 살게 놔두신 하나님. 참, 이게 참 무서운 얘기를 제가 이게 들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나간 세대,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그냥 놔뒀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뭐예요? 당신인데 비를 내려주고 열매 맺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곁에 있었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항상 채우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하여 자신들을 향해 제사 지낸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 요, 그, 제우스 신의 상에다가 자기네들 때 절하는 것을 막았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부치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는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돌로 쳐갖고, 바울이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죽었는 줄 알고 어떻요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제자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막았죠. 막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바울이 그때 깨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복음을그 성에, 자, 이거죠. 복음을 자,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고니온과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왔죠. 그래서 루스드라 와서 왔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도망간 거예요. 더베로 도망갔죠. 자, 도망갔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 더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안디오가 돌아가서 자 무슨 얘기요? 안디오까지 다 돌아간 거죠. 더베에서 끝나서 다시 다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난 다음에 뭡니까?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요.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이 변하지 말고 항상 믿음을 지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또 또 우리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요? 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고난은 유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금식기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들, 그 다음에 그들 그들을 그 위탁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들을 위탁했다고 이야기하죠그 다음에 24절에 바시디아 가운데 지나서 반빌레이르러그 말씀은 버거에 전하고 아딸리아로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나오죠. 자, 어떻게요? 갈라디아 저 갈라 저, 저 이고니온에서 버시대 중간을 통해서 반빌라로에서아테리아로 내려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들이 그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도시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게 뭐냐면 중보기도를 요청받은 곳이라고 얘기한 거죠. 아테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도시 두 사도가 선결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부탁한 곳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 0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이 모아놓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일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한테 믿음인을 어떻게 열어놓는지를 갖다가 보고를 했죠. 자, 15장 1절에서 읽어보면, 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 하면 능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안디옥에서는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바울 및 안디옥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울 및 자,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벌린 일인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와서 그 안디옥 교회 에 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라고 기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문제로 바나바와 그중몇 사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 내리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말했다고 기억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여기가 안디옥이죠. 안지여기서 베니게는 뭐냐면 시온과 두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니게는 시온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베니게가, 베니게와 두로에 있는 게 베니게고 거기서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얘기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냐면 못매땅이거죠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아 우리가 뭐냐면 할례를 안 보내도 되고 믿지만 믿기 저, 어 믿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요? 예수님을 예수님과 구주를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1 5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와 장로들 이를 은원하여. 뭐요 문안에 뭐요? 그다음 말론 많은 변론들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 입에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가 오래전부터 이겨서 내가 탁, 탁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어째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조상과 우리도 능치, 매, 능이 매지 못했던 멍해를 왜 제자들의 목에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따지죠. 자, 그러니까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뭐요?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들었죠. 말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야거보가 그런 얘기죠. 야거보가 예루살렘에 아마 제가 봤던 뭐 목사, 목회자 아마 재고 높은 뭐 장로였던가 그런 것 같아. 그에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그 그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백성을 취하시라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 베드로에게 말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기록된 바 다윗의 무너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그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니 뭐라고요 해 이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받는다고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히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허물어진 장막을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여러분들한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는 어, 괜찮, 괜찮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냐면, 안시일과 마당에서 그 글을 갖다 읽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저, 이게 항상 그... 그, 읽는 그런, 그, 그, 경우가 있었어요. 항상 그 안식일에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거든요. 자,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들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보내기를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좀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인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엔하이, 킹게임스 모자라면, 치프라고 나와요. 치프맨 어망더 어 우리 브리슨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키프라고 얘기하는 게그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처치 어, 리더라고 있어요. 교회의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어, 교회 의 리더라고 얘기 나오죠. 믿는 자들의 리더라고 얘기하고 나오죠.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어요 2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디옥과 수리아와 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 형제들에게 문하노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를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갖고 여러분이 혼란을 빠뜨리고 마음을 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유다와 신라를 보내서 이 일을 말로 전환하게 하라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가 그 사람들한테 다 전하게 라 리더라기 때문에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요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냐는 것이 우리 줄 알, 알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사항 외에는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어. 요것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상의 재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영한 것과 그다음에 삼, 저 그렇게 그런 렇게그 것을 상다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야. 그거 하지 못하게 해. 그렇게 얘기하면 돼. 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15장 30에서 35절, 그, 마지막 절인데요. 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편지를 전하니, 그래서 안디 그들이 그 신라와, 그,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신라와 유도와 다 내려가서 안디옥에서 이 편지를 전하죠. 그니까 그것을 보고 안디옥 사람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유도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을 형제에 건면하며 국회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힘을 북돋워주고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예언자라서 선지자 저, 신자들을 권면하고 힘을 북돋여서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선지자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보자면 어, 프 프라, 프라, 프라 프라피트 프라피트라고 얘기하고 당요. 선 예언자라고 얘기하죠. 예언자. 다 거의 다 프라피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마찬가지 프라피트라고 기 하고 ESV도 그렇고 NIV도 그렇고 다 프라피트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 5절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주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사람 유다와 신라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전하고 다 돌아가고 되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믿음에는 공짜가 없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 머물러 있으라 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을 굳게,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이믿음에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희는 천국 갈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항상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믿기만 하면 간다고 저는 믿기만 하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요? 우리는 열매가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길은 접혀 협작하고 왕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여주여하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을까 뭐냐면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이 금식기도 하고 죽게 그들을 위탁하고 그렇게 우리가 김숙하고 기도했을 때, 중복기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낀 게 뭘까요? 자, 우리 레슨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뭐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죠. 그죠? 누구예요? 어, 서기어 바울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그, 저, 발수가 막 유혹을 하고 꼬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명하여, 석기어 바울을 갖다 불러냈죠. 그래갖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뭐, 그 다음에 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강화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하더라도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물릴 수 있는 것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절에 두 번째 보면 믿으면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과 환란이 있지 않고 우리가 견뎌내고 그랬을 경우 우리는 믿음으로써 영원히 갈수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